반갑습니다.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뒤돌려치기를 치시는데 어, 45도를 기준을 잡는 방법입니다. 2 쿠션에서 3 쿠션을 올때 45도를 기준을 잡고 치는 방법. 자,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. 자, 뒤돌려치기 배치를 이렇게 세워봤습니다.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적구를 막고 자 내공이 가는 라인이죠. 내공이 가는 라인이 어, 대략 35도에서 55도 정도까지 보냈을 때이 요 정도에서 이요 정도 사이죠. 원쿠션을 보냈을 때 2쿠션, 3쿠션을 45도로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. 자, 45도로 오게 하면 자, 단쿠션 첫 번째 점과 장쿠션 세 번째 점 무조건 45도가 되는 거죠. 자, 단쿠션 코너 점과 장쿠션 네 번째 점이 45도가 되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다 45도가 되겠죠. 이렇게 45도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내 공을 45도 투쿠션에서 쓰리쿠션올때 45도만 만들면 참 편해지겠죠 자 오늘은 그 방법입니다 자요 배치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출발각이 대략 적으로 봤을 때요 정도 됩니다 뭐 대략 한 45도 정도 되겠네요 45도 첫 출발각이 45도면 투쿠션에서 쓰리쿠션 올 때도 45도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쓰리팁을 다 주고 치볼게요 쓰리팁 투팁 원팁 다 되기는 하지만 어, 수토록이 약간씩 틀려지긴 합니다. 그래서 쓰리팁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자1족구를 맞고 45도로 가는 라인은 반두께입니다반두께를 맞으면 제 공은 대략 45도로 가겠습니다. 가게 겠습니다 되어있습니다. 그러면 이쪽 장쿠션 2 0번절를 맞고 10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45도를 그리고 장쿠션 30에 맞겠죠? 자시타를 해볼게요. 반 두께 정도를 보시고 3팁을 주시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1에서 1.5레일 뭐 2레일도 가능하긴 합니다. 그대로 미들발로로 키우십니다. 믿을 빨로로 치십니다자 이런식으로 득점이 되죠. 첫각이 대략 45도로 왔기 때문에 3팁을 줘도 10포인트를 맞고 45도인 장쿠션 세번째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. 자 그러면 다른 배치도 한번 또 나눠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이번에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. 자, 2접구가 있는 포인트 20선상에 있죠. 그러면 45도를 꺼주면당쿠션 20에 맞으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제가 내 어, 제공이 출발하는 각이 대략 30 정도에 맞으면 첫 각이 30 정도에 맞으면 당쿠션 투쿠션은 20선상에 맞겠죠. 그러면 45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자 30쪽을 향해서 두께를 보시고요 대략 8분의 4두께 정도 되겠네요 미들발로 미들발로 자 이런식으로 45도가 또 그려집니다 자 이런식으로 편하게 칠수 있습니다 음, 그리고 3쿠션 외에 4쿠션 가는 각은 제가 나중에 시타 화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. 일단 45도로 치는 방법 그러면 1족구가 이렇게 있을 때 55도에서 35도 정도까지는 제가 45도 정도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35도보다 더 작을 때와 55도보다 더클때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가는 각이 조금 틀려집니다. 각도는 5도 차이 요구합니다. 자,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요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세웠습니다. 자, 코너에 투 쿠션이 맞으면 45도 40에 떨어지겠죠. 자, 하지만 제 공이 가는 각이 35도보다 기울기가 낮습니다 뭐한 20도 내지 25도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럴때는 2쿠션에서 3쿠션 오는 각이 45도가 아닌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40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5포인트가 더 길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해 볼게요 스트로크 스피드 다 똑같죠 전가동에 스트로크 스피드 다 똑같죠? 전가동에. 자, 요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. 자, 요번에는 각이 클때 한번 또 시타를 해 볼게요. 자, 요번에는 이런 배치를 세웠습니다. 자, 20을 맞으면 20이 떨어진다 그랬죠? 자, 요번에는 각을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크게 만들면 어 어, 각도가 55도보다 커져버리면 20을 맞으면 대략 15 정도에 떨어집니다. 음, 뭐 포인트가 짧아지는 거죠. 자, 이걸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. 이렇게 그러면 당쿠션 첫 번째 점을 맞으면 장쿠션 두 번째 점이 떨어집니다. 각도상으로 하면 음, 45도보다 대략 10도 내지 15도 정도. 어더 짧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이거 시타일 해볼게요. 그러면 10포인트 어, 자 10포인트에 갈수 있는 어, 두꺼운 두께죠. 두꺼운 두께를 보시고 미들팔로미들팔로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많이 걸려서 첫 번째 점을 맞고 오는 각이 어, 뭐 여기서 보면 세 번째 점이라고 보면 되겠죠. 세 번째 점에 맞았는데 세 번째로 오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점으로 오게 되있습니다자 각도가 커졌을 때와 각도가 줄었을 때 제공의 변화 어, 그거를 45도를 기준으로 정립을 하고 내 공을 마음대로 보내시면 되겠죠. 자, 오늘의 키포인트는 2쿠션에서 3쿠션 오는 각을 45도로 만들 때에 필요한 척각 각도입니다. 35도에서 55도 사이면 무조건 제 공은 2쿠션에서 3쿠션 오는 각은 45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 점은 요 점으로 떨어지고 요 점에 맞으면 요 점에 떨어지고 자 그런 식으로 편하게 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음, 시타 장면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타면으로 가시죠